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집주소로 사업장 주소지 내려고 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시거나 50%를 감면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하는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비과밀지역의 사업장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경우 한마디로 신규 창업을 할때 비과밀지역에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만 34세 미만이셨을 때에는 종소세를 5년 동안 100%를 면제를 해드리고요 만약 35세가 넘었는데 신규 창업을 하신다 근데 비과밀지역에 여러분들 창업 하신다면 50%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처음 창업했을 때 알고 있었더라면 저도 종합소득세 이렇게 많이 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음, 월, 1년에 한번딱 이렇게 내는데 1년에 한번 5월에 딱 내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정말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벌었던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데 아, 이 돈이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떨어져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쇼핑몰 매출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창업하시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과밀 지역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비과밀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낼수 있는 방법 바로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어 따로 사업장 주소가 없고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뭐 굳이 사무실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 저희 아이디 이렇게 눌러보면 스토어 이 소개글 눌러보면은 거기에 사업장 주소지랑 다써 있잖아요. 그 주소지를 보고 어떤 고객님이 찾아왔어요. 배를 눌러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있었는데. 배를 눌러서 어떤 남자분이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서 있으신 분이 누군지는 사실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없는 척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톡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왔는 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집 근처여 가지고 물건 가져가서 직접 사려고 했는데 어 사업장에 아무도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 톡톡 메시지가 온걸 보고는 정말 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무섭다 라는 느낌까지 드는 정도였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의 개인 정보를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비상주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해외 구매 대행 판매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해외구매 대행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디가 많이 만들어져서 상품을 몇 배로 더 많이 올려서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대행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밀 지역에 여러분의 사업자를 내신다? 그러신다면 종합소득세가 0%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사업장에 주소를 등록하는 거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거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우편물까지 다 모두 다 받아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사무실 관련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었던 업체 중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가장 저렴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공간도 가오스 비즈니스 센터 강남점입니다. 제가 이 강남점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소세를 면제를 받으시는 비 가밀 지역인 안산점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사업자를 내가지고 강남구에 오피스가 있는 것처럼 명함 한줄좀 쓰고 싶어요. 또는 내 스토어 주소에 강남구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주소지 이전을 하셔가지고 저희 가오스 비닐센터 강남점을 혹시나 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바로 다나 쌤이 이곳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실 수 있는 다나 쌤을 통해서 가오스 비즈니스 센터에 여러분들이 가입만 하신다 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를 쓰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나 쌤을 만날 수 있겠죠. 이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 아닌가요? <웃음> 혹시나 저를 꼭 만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가우스 비즈니스 센터로 해가지고 주소지 등록하셔서 제가 있는 시간에 저랑 맞춰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혜택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오스 비즈니스센터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때 가오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장을 사용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 비상조사무실 강남구에 내는 거를 가격 비교를 해 봤을 때 가오스 가 가장 쌌습니다. 1년에 딱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소지도 쓰실 수 있고 우편물 배달도 대행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을 하실 때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다양한 혜택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가오스 비즈니스 센터 비상주 사무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신규 창업하실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등록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